알았어. 알았어. 앉지 마. 앉지 마. 너 하고 싶은데 보여. 나두야, 괜찮아. 앉아. 앉아. 앉아. 빨래. 빨래. 오, 배조배조 맞다 배조. 지 해드릴게요. 닥터님 요즘 많이 뛰어다니시더라 바쁘셨죠? 요즘 편체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뭉치셨어. 띨 마사지 드릴게요 이런 것일어요 아니, 아요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야 여러분 아니, 하십니까니 아니,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보라새수 리탑주새수 똥꼬 한번 닦아? 싫어? 싫어도 어쩔 어 똥꼬 한번 닦 숨겼다, 공포야. 아, 아, 아파. 아, 팔, 팔 꺾였어. 아, 어 들어가 봐. 아니, 사투 들어가 봐. 아니, 사투 들어가 봐. 그렇지, 치렇치그치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사투야, 앉아. 앉아. 앉아. 사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제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봐. 사투야. 사투야. 야, 자, 야. 자, 야. 나가는거 아니야! 나, 나, 나, 나갔는거아니나갔나가는거아니나갔으다나갔나 <웃음> <아이, 또, 엄마. 웃음> I'll oh, fuck i t h you. No! <laughs> 물안 뿌릴게, 물안 뿌릴게. 진짜 약속해. 물안 뿌린다고 진짜 약속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머, 제발. 안 뿌릴게, 짜잔. 안 돼. 어디 가. 미안해,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옆에만 있어. 아, 화이트에만 있어 제가 제 머리를 왜 떠났지 방금? 조금만 하고 가자 알았지? 어 제발 가하지 마라 제발 한 번만 엄마를 한 번만 들어주면안 되겠나 엄마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떠야요 엄마 너무 속도안 좋고 머리도 아파 제발 엄마말한 번만 들어오세요 줘 좋아 됐어? 물어도 생겨 이빨도 이빨 진지야 빨리 와야 돼. 일로 세요타씨 옳지. 우 와. 그러 비누. 뭐예요? 아, 언 네. 아, 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아, <목소리> 아, 이거 어 아, 따뜻잖아 우리 투 가만있네. 케이아이거 아이고, 싫어. 우리 카트 눈하 누가 물을 뿌리는거야 이게? 아아 응? 허벅지 말.. 아지말고왜내 <웃음> 입에 물이 들어오는지 이유가 <웃음> 해 모르게 놀래 카야 누가 씻는거야 <웃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저잘 모르겠는데 아아 네. 민족이래, 너가 왕자야? 내딸이로나 디자인을 나이게 어메 아아또 좋아서 하시 아이 잤다 아이 자 먹품이 너무 많아 <웃음>